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국을 가게 되었어요. 대한예수기 장로회 합동책 전도사인데 교, 교 교육국의 총회 교육국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조금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전도사이자 물 유튜버 아닙니까? 또이를 특성을 살려가지고 뭔가 일을 하라고 할텐데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웃음> 네 가기 전에 오늘 점심 못먹어가지고 아침도 너무 바빠서 점심 못먹어가지고 지금 재이렇게 컵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먹고 출발할게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드시면 택시 타야 될것 같은데 이 때문에 이거 특히 사야 될것같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뜨거워. 와 아, 거의 뭐 풋파듯이 먹었잘먹고요 이제 우리 나가도록 하면서 나가서 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트하고 여기서 다시 앉아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앉아서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어뭐 자기소개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다 찍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편집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 게스트 인터뷰하는 것처럼 초대해서 우리가 뭔가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할 거니까 그냥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고. 흐름대로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시나리오대로 할게 네, 아니, 왜냐면 이상하면 처음부터 해도 돼요 와, 그렇게 촬영이 길지 않아 <웃음> 다시 나가면 될까요? 네네 똑같이. <웃음> <웃음> 긴장한 표정 얼굴은 3 0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 같은 거 해주잖아요, 보통 게스트를 위해서 질문? 지금! 안 지금 찍더라도 제가 긴장했는데 <웃음> <웃음> 나갔다가 음, 이제부터 그냥 풀, 풀테이크라고 풀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 한번 하고 인사 안 하고 하는 거두 가지 아 뭔가 되게 가련한 어린이 같은 느낌이야 먼저 인사할 거에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어, 취사 하나 하셨죠? 네 먹고 네. 왔습니다 어, 잠시만 뭐, 뭐 드셨어요? 저 육개장 컵라면 먹고 왔습니다 아 컵라면이요? 네 <웃음>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어, 했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한번 자, 간략하게 네. 자기소개만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요. 저는 지금 수원의 예한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교육전도사이고요. 또 이제 허니엘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최진아입니다. 음, 저희가 이렇게 어, 초대를 한 거는 이제 어쨌든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 빠질 수 없는 게 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름생각? 여름생각이기서 네. 이제 여름생각의 꽃이 찬양이잖아요. 아그렇죠어그러는 평소에 즐겨듣는 찬양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엔, 요즘에는 요즘 윌업을 시간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듣고요. 요즘에 근데 여름생각기 준비하느라고 어린이 찬양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음,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율동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어떤 찬양을?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웃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쓸게. 아 이건 다 시작해. 그러면 은 여기서 서서 시작하는 거로 할게요.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절대 못 해요 저거. <웃음> 절대 못 쳐. <웃음> 처음 보는 건데요 저거? 어려운 거 없어요. 준비되셨죠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음. 무슨 <웃음> 아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겠어요? 웃음> <목소리>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도 무꿀렁이는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잘했어. 가요? 어게 이번에는 한번더 해볼게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건 이거 포인트는 진짜 귀엽게 찍는 거예요. 깜찍하게 표정. 네, 제가 또 귀여운 면다 해가지고. <목소리> <잘>? 준비 되셨죠? <목소리> 어서다는야야 <웃음> <푸드득. 웃음> <우와. 웃음> 95점은 된거같야아요야육도 아, <웃음> 하고 초대를 한 이유는 우리가 총회에서 찬양 육동 공모전 후기 공모전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홍보도 하고 이렇게 유튜버 하시니까 그걸 이제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홍보를 짧게 여기서 즉석에서또 해주셔야 돼요 어떤 즉석해서요? 네.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샬롬 저는 허니 일상이라는 유튜브 샬롬 저는 허니 일상이라 는 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고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나, 둘, 셋. 습니다안녕네 오늘. 영상사님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저 대신에 막 여기 계신 전도사님이 찍어준 어 가지고 영상사님이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총회에서 <웃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어 가서 내가 뭘해야 되는 지 모르고 비밀리에 저를 부르셔 가지고 가서 했는데 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웃음> 막율동도막 갑작스럽게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어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뭐냐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웃음> 되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그 총회 사이트에 이제 올라올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재밌게 잘 편집이 되어 있을 그 영상이 올라올테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왜 오면서 못 켰냐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찍고 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회 교육 유튜브 링크 여기다 아마 첨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러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